네, 차는내 전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앞이나 주변에서 달리는 차량에 의해서 크고 작은 돌들이 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달려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생긴 돌빵 스톤 칩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에 대해 색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이렇게 돌빵 때문에 범퍼나 본닛 부분에 도장면에 칠이 까지고 또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녹도 슬고 미관상 보기도 흉 하고 한데 그래서 전문 업체를 찾아가면 수차례 칠을 찍고 건조시키기를 반복하고 레벨링도 하고 폴리싱해서 다시 광택을 살려내고 별다 아닌 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 공정이 무척 번거롭지 그래서 오늘 적은 비용으로 셀프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기발한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은 본드기라는 제품으로 차량 관리용품은 아니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접착용도로 사용하는 접착제인데 여기 제품 설명대로 금속, 목재, 돌이나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고무, 비닐 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능 접착제야. 일반 접착제와 조금 다른 것은 액체를 바르고 바른 부위를 제품에 있는 UV 라이트를 비춰주면 수초만에 경화가 돼서 건조를 따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딱딱하게 경화가 된 후에도 청형, 밀링, 파일링, 더군다나 광택이나 샌딩 등이 가능하다고 그래. 그럼 이 접착제로 돌방을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건지 궁금하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해. 우선 이 차의 본입 부분을 보면 돌빵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곳을 복원해보자고. 첫 번째, 돌빵 주변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두 번째, 돌빵의 홈에 이물질이 있거나 녹이 슬어있으면 송곳이나 예리한 칼로 살살 긁어내고 세 번째, 돌빵과 주변을 알코올이나 탈지제로 깨끗이 닦아주고 네 번째, 페인트를 이쑤시개로 살짝 찍어서 돌빵 부위에 발라주고 다섯 번째, 적당히 건조가 된 것을 확인 후에 접착제를 돌방홈에 발라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돌방홈이 살짝 덮일 정도로만 적은 양을 발라주고 여섯 번째, 접착제가 발라진 부위 위에 필름을 준비해서 살짝 덮어주고 살살 눌러주면 접착제가 조그만 원 모양으로 퍼지게 되고 일곱 번째, 이때 UV라이트를 접착제가 발라진 부위 위에 3 내지 5초 정도 비춰주고 여덟 번째 필름을 떼어내면 작업은 끝나는 거야 작업 부위를 한번 살펴볼까 어디가 돌방이 있었던 곳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지 이렇게 샌딩, 레벨링, 폴리싱 등 여러 작업을 하지 않아도 훨씬 편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주행하시다가 탁 하는 소리가 나면 무척 신경 쓰이시죠?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혹 이미 생긴 돌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시청하신 방법대로 쉽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